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안전 퀴즈쇼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을 꿈꾸는 안전 오락가락간의 사이자 나준경입니다 오늘 출연자는요 육아 경력만 자그마치 50년입니다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다는 어르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육, 육아 경력 50년 네? 7학년 사업반 김영선입니다명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키즈 프로그램인데 어? 우리 어르신분들이 나오셨어요. 유가를 엄수로 많이 했어요. 어, 어. 젊은 시절 새가 빠지게 알을 낳아더만그 아가 또 알을 낳고 지구지게 똥자 많이 붙일 틈도 없이 유가만 했다고. 대체 고생이 많았어. 그데 음. 어. 어르신들이 유가를 하시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딸내미 아들은 뭘 해줘도 불만이 많아. 그러고 영감지 이거는 도와주지도 않네. 하나도 안 도와줘. 내가 도와주지 뭐. 니가 뭐 도와줘. 사고들은 뭐 관심도 없고 그래도 이 손지들. 손지들 보면서 크잖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해. 근데 야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방지축이라 그래서 안전 공부도 할겸 해서 이래 같이 나왔어요. 잘하셨습니다. 나는 여기 뭐 퀴즈 나오면 상금 준대매. 상금 딱 받아갖고 집에 차도 좀맞고 이래저래가 그 빚도 좀 갚아불고 어 그리고 경기 고장 났잖아. 그거 내가 새로 한대 딱 장만하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응큼해 <웃음> <웃음> <웃음> 나왔습니다. <웃음> 근데 여기 그 퀴즈 잘 풀면 상금이 얼마요 5만 원입니다. 난경기 고쳤어야겠다 가자 네. 아이 됐어 다시 고 네. 이 돈보다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잖아요 알지, 알지? 네. 우리도 그것 때문에 왔어요. 맞습니다 아 네. 특히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안전사고에 취약해서 사고의 확률이 높아 사전 조치나 교육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맞다. 요즘 우리 때랑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음. 우리 때 아들은 가만히 놔둬도 저가 알아서 컸잖아. 네. 근데 요즘뭐뒷동짜반리 쫓아다니며 살펴봐도 어떻게 될지 몰라. 위험해. 우리 때는 뭐 유치원 이런 건 없었어. 어린이집 이런 거 없었어. 없었지. 네. 학교도 멀어요. 산을 두 개나 넘어야 학교를 갈수 있어. 한번 가려면 20리를 걸어가야 돼. 그래서 안 갔지? 아, 그래, 뭐안 갔구나. 그래, 뭐안돼가너그 학교 뭐라 빠졌는데 왜 가노? 농사 일이 바빠 죽겠는데. 뭘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해. 부끄럽게 또 뭐가 있노? 그냥 하면 되는 거 이렇게 잘자하는데 우리가. 자, 알겠습니다. 그래. 두분 싸우지 마시고요. 어쨌든 안전에 대한 퀴즈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피드 퀴즈인데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설명을 한 분이 하시고 어. 한 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문제 내라. 그래, 그래. 내가 이거 설명을 서로 그래. 잘한다. 내가 잘 맞춰. 그래, 한 번. 호흡을 보여주자! 해보자! 아 5만 원! 가자. 5만 원! 자 갑니다! 어! 여기는 애들 화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어. 내가 주로 설거지하고 주방 일을 도맡아 하던 곳성북동김 사장님 댁. 아니 거기 말고 화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내가 옛날부터 이거 새 걸로 바꿔달라고 말 많이 했잖아 남편! 하니! 니술 네 먹고 오줌 싼대! 부엌! 정답! 왜 설명을 그렇게 싫게 하잘맞췄네 잘한다! 잘한다! 랜분 정말 정답을 희한하게 맞추시네요 <웃음> 나이스! 자, 정답은 부엌입니다 부엌에서는 주방기기나 열기구의 사용이 많은데요 부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뜨거운 음식을 요리할 때는 근처에 아이가 오지 않도록 하고 드라이기, 다리미, 뜨거운 국, 커피포트, 전기밥솥 등도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 아이가 전기선을 잡아당겨서 화상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되고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 부엌에 아이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아이고 설명을 잘한다. 잘한다. 아이거 설명을 잘하네. 다음 문제 접 해라. 다음 알았다. 문제입니다. 어, 어 요즘은 이게 참 많은데 우리 때는 요게 없었어 돈 아니 명예 아니 꿈 아니 미래? 아니 발전 가능성 그거 말고 여기 가가 지고 놀기 애들 노는 거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잖아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거 어? 블랙핑크 이게 미쳤나 진짜 이게 <웃음> 미쳤나 진짜 그거 말고 그 뭐+ 뭐+ 뭐좀 쉽게, 해볼... 쉽게 해라 쉽게 설명을. 라이터 말고 놀이터 된다! 설명 그렇게 시키 해야지 대단하십니다 자 아이들이 그네나 미끄럼틀을 타고 노는 놀이터에도 안전수칙이 중요합니다 먼저 집 근처 놀이터가 안전한지 부모님들이 한번 확인한 후에 놀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그네를 탈 때는 손잡이를 잘 잡고 움직이는 도중에 뛰어내리지 않도록 하고 미끄럼틀의 경우도 거꾸로 올라가거나 서서 타는 행동을 주의를 주셔야 합니다 특히 높은 놀이기구를 오르내릴 때 추락을 주의해야 하고요 좁은 공간 등에 머리나 신체 일부를 넣는 행동도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뜨거운 모래, 미끄럼틀 등에서도 사상에 대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선생님이네. <웃음> 선생님. 선생자두분 <웃음> 어, 잘하셨는데요. 마지막 문제는 좀 진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지금까지 거구나. 충분히 진지하게 했어요. 갑니다. 어, 이거는 그, 어? 그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니 네 정신 상태지 뭐. 아, 아니 그거 뭐, 말고 아따 이거를 이거 설명을 왜 하노? 어, 잘해봐 좀. 니가 해봐라 내가? 어, 어? 그거 뭐지? 엘리베이터 야 니가 어떻게 <웃음> 알아? 어째 <웃음> 잘했다 어? 잘, 잘 <웃음> 잘한다. 잘한다 정답입니다 잘한다. 네. <웃음> 정답이에요 아이고 잘한다 자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아지면서 엘리베이터의 사용과 함께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아이들이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고 닫힐 때 손가락 등의 신체나 옷자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아이들이 엘리베이터의 문에 기대거나 손잡이에 매달리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을 구르거나 뛰는 장난을 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고장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강제로 문을 열거나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침착하게 내부에 부착된 인터폰 버튼을 눌러 구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은 꼭보호자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 야너 아. 5만 원 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네, 바랍니다 거야, 그래 뭐죠? 아니 내놔야지 내놔 돈을 지금은 없고 이따가 끝나고 드릴게요 끝나고 꼭 줘야 돼자 이제 끝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이 정말 무수히도 많은데요 다소 무리한 꽁트로 구성해 보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어른들이 항상 경각심을 갖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하고 주의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전 오락가락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5만원 빼줘 그래 부탁 드릴게요 어. 달라갈 생각하지 말고 야. 어? 드릴게요